반갑습니다 잠재의식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은 잠재의식을 바꾸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끝까지 들으시면 잠재의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아주 쉽게 그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릴리징을 할 때, 놓아버리기를 할 때에 관한 질문인데요. 현재의식에서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리고 현재의식에서 내려놓는다고 해서 잠재의식에서 계속 붙잡고 있다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잠재의식 수준에서 내려놓으려면, 놓아버리려면, 릴리징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따로 떨어진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별다른 관계가 없고 잠재의식에 별도로 접근을 해서 이 잠재의식에 있는 우리의 기억이나 관념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완벽한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아무 효과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 또는 표면의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명령이나 그 지침에 따릅니다. 우리가 곧바로 잠재의식에 접근해서 잠재의식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는 데도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실수들이 잠재의식을 곧바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 예를 들어서 뭐 자면서 명상을 한다. 자면서 무엇을 듣는다. 잠이 잘때 잠재의식이 활성화되고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다. 라는 단편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성인들과 구루들은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 즉 잠재의식이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잠재의식을 정화하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명상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명상할 때는 절대 졸지 말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졸게 된다면 이것은 현재 의식이 잠든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 현재의식이 잠들게 되면 잠재의식을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죠.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잠재의식을 통제할 수 있거나 잠재의식을 이끌 수 있는 그 리더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자고 있을 때는 잠재의식이 활성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바꾸거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든 릴리징을 통해서든 놓아버리기를 통해서든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 현재의 의식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아까 전에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의식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내려놓고 흘려보내고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의 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명령을 하다를 해야 되겠죠. 현재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잠재의식 단계에서 할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그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현재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의식에 우리가 사용하는 화건이든 시각화든 아주 효율적인 도구들을 통해서만 그것을 계속 새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임프린트 또는 각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잠재의식 트레이너 김세윤이었습니다.